좋은 시발이 좋요 자, 분차을 보고 있습니다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로싸우단한 거. 차싸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차싸. 우 우차싸. 우차싸. 우차 선생님, 선배님은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열심히 해서 맞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, 재밌는 재미, 코미들 해야지 은영이다. 네, <웃음> 야야야야자 어? 아! 아 이거 뭐야, 이게 뭐야? 어. 하차 10이에요 선배님 얘 어. 예, 놓을게요 어 이제 또 선배님 멈춰를 해야 돼요 음. 시작 멈춰 어, 어, 내가 내 어, 어, 신도 신성미 씨아이번 신성미 아 틀렸네 신성민. 틀렸어 신성민. 아 신성미 씨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전 동촌동 네. 방송국이고요 아좀웃쳤어 네. 오늘 웃음을 찾는 사람들 5월 11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코너는 지금 저희, 저희 코너를 다 했고 이제 음, 나머지 후배들의 코너가 끝난 후에 엔딩, 엔딩을 하게 되겠죠? 그리고 a r 분들이 y 가시고 마지막 그 조회를 또 하고 그렇게 오늘 i 자 a r a 야되겠 o 근데 형 o i 데 계속 o go to h a w 하시는 거 o 아 d 그냥 영상 그냥. w Good, you k n 토미 Good, 카메라 know. Good, 지아 u know. g o o 손인데? 손인데요? w Good, you k n o 네. 자 점수가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팀 아유나유나의 팀이 아, 엄청난 점수입니다 엄청나요 빨리 가요 자 우리 백성님하고 재중이 마지막 코너를 한 건데 세 코너예요 그코 점수가 몇 점이나 오냐에 따라서 우리 애들 을 하지 마세요! 김경선, 신선민 <웃음> 야기 못 다리는 들하나이가 준비돼 있습니다. 엄청난 친구들이죠. 2 2 5가 나타났어요. <웃음> 마지막 동안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몇 점이나 올지 상당히 기대됩니다. 아, 오빠 꽉쳤어아 어? 진짜 동 동화 최강 동안이죠? 동훈이 없어. 어? 어, 이 오. 오, 역시. 그만하있어 맛있어. 있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어 자우차사 5월 11일 녹화 끝났습니다 멀리요 자 우리 후배들 아 잘했어요 누가 인상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더 재밌는 코너로 쭉쭉쭉 이거 살리려고 잘했어, 잘했어. 와, 오늘 오늘상잘 됐고 들되 네. 아쉽지만 많 우승을 더 주기 위해서 다음 주더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허리, 허리! 잡아볼게! 빙산도! 오, 좋아! 오, 빙산도! 잘했어! 잘 리액션을 살려내는 우리 윤아 자, 수고했어요!